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채현욱입니다. 아, 지난 미친TV 5회 뵙죠? 그, 액자. 쉽게 액자 만들기 편. 어? 아, 출시했다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네,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벤트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벤트를 막상 올려놓고 나서 이거 아무도 응모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웃음> 참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둘, 넷, 네, 여섯, 일곱 분? 네, 일곱 분이나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와우,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를 잘 마쳤고요. 어, 투표? 미친카페에서 했습니다. 아, 투표도 아주 팍빙이었어요. 1등이 두 분이나 나오고 2등도 막 2등도 막몇 분씩 나오고 그래서 미친 미술사 시간 중간에 한번 다시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1등이 두분 나오셨습니다. <웃음> 이두 분이 지금 아홉 표 아홉 표 받으셨어요. 자, 현장에 계신 분 여기서 얼른 빨리 투표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뭐 여섯, 여섯 번, 이거! <웃음> 1등! 2등! 4등! 3등! 1등! 1등! 등 1등! 1등! 등등 2등 등등등등등 둘. <웃음> 등 박수. 자 일등 1등 누구죠? 아, 1등2등3등 <웃음> 오케이. 자 뒷풀이 가서 상품 증정식은 우리 미친 TV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날 뒷풀이에서 어, 이렇게 상품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미친 TV 많이 봐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공감 꼭 해주시고 <웃음> 고맙습니다. 보여줘요 예. 아, 보여줘요 네. 어떤 그림인지 와 아, 아 이거 액자, 3,000원짜리 액자가 아닌데 아, 3,000원짜리 네. 똑같은 도입자 이 예. 음. 네. 예.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세요 네. 응. 그리고 우리 원장님 아참 <목소리> 어, 대박. 사인. 이거 사인을 여기를 안 했어요. 네. 아무튼. 좋아요, 공감 꾹. 나, 아. 나 체리 아니면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받지 마세요. 아, 체리 달라고. 자, 1등. 체리, 체리 우리 황태자비 마음 아드립니다 아, 체리 달라고, 체리. <웃음> <웃음> <웃음> 오! 체리. 좋아요, 공강꾹 네, 많이 알려주십시오 아 너무 고마워요 재밌가 됐어요 진짜요? 네, 네. 오, 아, 진짜 너무 네, 고마워요 네, 아 응모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상품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친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애청해주시고요 많이 어,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시고요 에, 그리고 종종 더 좋은 이벤트 더 있으면 은또 이벤트 한번 세게 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